안녕하세요 뇌선드대우 광자를 고 있는 에고만 스튜디오의 고윤빈입니다 오늘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입니다 음.. 이쪽으로는 좀 오랜만이죠 그동안 뭐몇 개의 플러그인이나 기타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었는데 안 좋은 거 소개해 봐야 뭐 별로 좋은 반응이 돌아올 것같진 않을 것 같고 어, 여기저기서 뭐와 이거 좋아요 해놓고선 막상 뭐 홍보해 놓고 지는 안 쓰고 음, 그런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저는 제가 직접 써보고 뭐 괜찮다 소개할 만 하겠다 싶은 것들만 소개를 합니다 음 그동안 뭐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 소개 영상이 없었던 이유는 뭐 딱히 뭐 별게 없었기 때문에 소개를 안한 겁니다 음 누군가에게는 좋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안 좋을 듯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에버토 ai 입니다 에버토 이버토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무슨 뜻인가 싶어갖고 찾아봤는데 뭐 없는 단어더라고요 어, 회사는 싱가포르입니다 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포토샵 플러그인은 아니고 독립 실행 프로그램입니다 확인해 보기로는 아직 프로그램 연계는 없어요 파일 드래그 앤 드랍은 되는데 패스트 스톤에서 뭐 외부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도 파일이 열리진 않습니다 아,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 노선으로 갈지 아니면 나중에 뭐포토자 플러그인 의 형태가 추가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 처음에 제가 이걸 실행시켜보고 어, AI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나 뭐, 차세대 계속 거라 올인원 뭐 이거 하나로 다뭐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들은 되게 많았죠 근데 뭐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었지 뭐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뭐잘안 되는 걸잘 되는 것처럼 실제로는 뭐그 사진에서만 잘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넘쳐났었죠 아 서론이 너무 길면 섞인 같으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아,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우선 빨라요 우선 사진을 열어봅시다 보시게 서 아시겠지만 이미지를 따로 열 수도 있고 폴더체로 열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하나 열어볼게요 그 역시 jpg 뭐 로파일 다 열립니다 하나 열었으니까 이번엔 폴더채로 업로딩이 A가 빠져있는게 좀 걸리긴 하는데 뭐 끝이겠지 뭐자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리셋이 있습니다 프리셋이 있어서 뭐이 부분에 뭐 내추럴 변하는게 보이죠 하이엔드 그리고 약간 좀 블링블링한 글로잉이 한세개 정도 있고 웨딩도 세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린애들이랑 애기들 그 특이한 건임산부가 있다는 점이에요 임산부가 있고 헤드샷 헤드샷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프로필 관련해서 쓸수 있지 않을까 라이프 스타일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스냅이나 이런데에 사용이 가능하겠죠. 패밀리도 있고, 뭐그레디데이션 이벤트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참고로 요 창은 내릴 수도 있는데 어 아무래도 가로 사진을 하게 되면 좀 가려질 것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올려놓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시나 왔다 갔다 할수 있죠. 우선은 이런 놓고. 자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사진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 이 부분인데 자, 사람이 많은 걸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안 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식을 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남자, 남자, 여성, 여성, 애기, 남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뭐 여자애인 것 같긴 하지만 피메일이라고보다는 키드가 아깝겠죠 근데 꼭 이거는 뭐 크게 뭐 관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인식을 한다 이 정도를 보여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출들을 봅시다. 아, 처음엔 이게 뜨는데 네 가지가 있죠. 위쪽을 보시게 되면, 어, 필터가 있습니다. 나름의 뭐 프리셋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 어, 프리셋이기 때문에 뭐 색깔에만 변화가 있고, 뭐 얼굴이나 몸매에는 뭐 크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역시나 이것도 어마운트를 해서 어,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뭐 시나마틱도 있고 라이프스타일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이게 있게 되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 때문에 우선 꺼주고 아 그리고 화이트밸런스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화이트밸런스 틴트 그러니까 포토샵에 있는 기능 카메라로 있는 거는 거의 웬만한 거다 있지 않나 자 아, 그리고 톤 모양도 거의 비슷하죠 노출, 컨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 뭐 이것저것 다 있어요. 커브, 커브도 똑같이 해갖고 HSL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투, 세츄레이션, 루미넌스까지 다 있죠. 디테일도 거의 비슷해요. 샤프닝, 노이즈 리덕션, 컬러 노이즈, 그리고 컬러 바이브레이션까지. 밑에 있는 거의 굉장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잘볼 일도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 봅시다 음... 스킨 패클 아크네 뭐 죽은 깨라든지 여드름 이런 걸 지워주는 건데 아쉽게도 이 가족들은 죽은 깨나 여드름이 없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패밀리니까 패밀리를 한번 작업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점 지우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가족들은 점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점이 있는 사진을 봅시다 아, 이사진 있죠 자 우선은 얼굴에 있는 뭐 주근깨 이들은싹 올리게 되면 한방에 지워져요 남아있는 것들 있죠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점 지워주시면 되고 근데 완벽하게 다 지워지진 않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포토샵으로 다, 따로 지워도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몸에 있는 잡티를 제거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아쉽게도 이 부분은 몸으로 인식을 안 하나 봐요 거의 이제 프로그램 사용을 해보니까 어, 온전하게 몸이 다 있으면 되는데 어, 이런 식으로 뭐 잘려 있다든가 이러면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마 주름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마에 주름이 없죠 자, 아까 이 아저씨가 이마에 주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올리게 되면 주름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안 없어지죠? 자 왜냐 피멜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매일 이 아저씨는 남자잖아요 이마주름을 없애줍니다. 물론, 뭐, 완벽하진 않아요. 나중에 뭐, 따라 좀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긴 해. 그냥 편리성을 위한 거죠. 자, 그리고 눈가에 주름을 지워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링클. 메일로 되어 있죠, 또. 이게 좀 불편하긴 해. 할 거면 좀한바에좀 하든가. 근데 뭐, 주름 있는 사진이 뭐가 없나? 이사진을로 해볼까요? 아이링클 네, 확실하게 없어지잖아 너무 많이 없어져요 근데 적당히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서클도 지워진다고 하는데 다크서클은 어떤 사진을 봐야 되나? 이 친구가 어느정도 다크서클이 있긴 한데 이거를 인식을 하나? 약간 없어지네요 다크서클 남자로 갑시다. 안타까운 점은 이거를 껐다 껐다 할 수가 없어. 어, 얘 있다. 얘는 또 키드잖아. 없어지죠. 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팔자주름 아 이게 좀 불편하긴 하다 밖에 바꿔 가보세요 살이 한명한명 한명 어떻게 뭐 조절을 할수있다던가 이러면 좋았을텐데 어쨌든 같이 없어지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죠 여기서 뭔가 합니다 근데 이게 클라우드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디바이스로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제 목주름도 없애줘요 이분을 봐야겠죠? 자비일도어있고 목주름 없어지죠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중턱을 없애줍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중턱을 없애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개발진 중에 뭔가 그 부인이 임산부거나 아니면은 개발진 중에 임산부가 있는게 아닌가 임산부의 임신 튼 선을 지웁니다 배 아래쪽에 이거예요 지워지죠? 전까지 같이 지워 이거는 좀 특이하긴 해요 이런... <웃음> 이게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있으면 편하긴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문적으로 이제 피부를 좀 봅시다 스킨 리터칭 아 닷지번을 이용해서 이제 뭐 매직 페이스 스킨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뭐 이거만 올려도 되, 되지 않을까 싶긴 기 해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뭐 페이스 시킨 스무싱이 따로 있습니다 스페이스랑 바디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몸이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갑시다 여기서 레이스킨 올려주고 페이스 약끗해지죠 하나하나 다 써볼까? 자 우선 목주름지 좀 지우고 음, 다 올려도 되겠는데? 올리고, 자, 몸부분, 바디스킨. 몸부분도 많이 부드러워지죠. 와, 이건 이렇게 슬슬 올리면 안 되겠다. 리뷰를 하려고 그러면 팍팍 올려야겠네. 아, 이렇게. 뭐 적당선을 써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이 바로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혈색! 피부가 좀 빨개지는 느낌이 나긴 해요. 빨개지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백인 위주로 만든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스킨톤 어파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랑 몸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죠 뭐 얼굴은 화장을 확실하게 했는데 뭐 몸을 안 했다든가 그래서 이런 사진 이건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몸도 같이 밝아집니다 얼굴 밝기에 맞춰서 그리고 역시나 피부 색깔도 조절이 가능해요 또 여기서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사진을 가봅시다 되죠? 특이한 점은 이게 좀 달라 먹는 게 어떤 거는 뭐 60이었다가 어떤 거는 50이었다가 막 어쨌든 이런 식이고 피부 톤도 여기 너무 밝은데?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창백하게 아니면 뭐좀 따뜻하게 자, 그리고 그 다음 스킨 리터칭은 끝났고, 페이스 리셔핑. 자, 얼굴 부분인데, 자, 이분으로 갈까요? 아니다. 영어과 이걸로 하자. 자, 얼굴의 사이즈. 지금은 이게 눌려있었고 그런데 따로따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관자놀이 그 다음에는 광대 광대도 역시 다 따로따로 따로 가능해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턱자그 다음에는 작은 얼굴을 만들 수가 있죠 의외로 이 부분이 좀 쓸만하지 않을까 작은 얼굴을 만들 수 있고 바로 밑에 있는 스몰 로어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을 줄여줍니다 어, 대체적으로 이제 뭔가 좀 동안의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할때턱 부분 많이 줄이죠 사람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턱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렇게 턱 부분부터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양 옆에 너비라 그래야 되나 이 옆도 있고 턱 그리고 이 부분은 이마인데 지금 이마가 안 보이죠 이 사진으로 볼까요? 이마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치아 같은 경우 화이트닝이 있긴 한데 우선은 그 위에 있는 이걸 보러 갑시다 아이브로우 눈썹이죠 눈썹도 역시나 따로따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사이 여기가 좀 늘어나는 게 보이긴 해요 그리고 각도 근데 요 부분 아치, 아치 부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높이도 조절이 가능하죠. 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즈, 신기한 점은 따로따로 움직여요. 사이즈가 우선 커지고 그 다음에 동공이 커져요. 부분 부분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커지기만 하는데 어,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게.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위아래, 높이. 여기 이제 좌우도 있겠죠? 좌우 있고, 이 사이. 사이의 거리와 틸트. 그리고 높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뭔가 좀 있어요.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길이라던가, 코 끝에. 콧망울 이라 그러나? 양 옆으로도 할수 있고 노즈 팁이 부분이죠 노즈 브릿지는 이제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리고 노즈 팁이 그 끝에 입 입도 사이즈와 웬만한 건다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위치 조절도 되고 위엔 입술 아랫 입술 아, 이런 식으로 페이스리트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아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했던 게포토샵에 어, 이런 기능이 있긴 있어요 자, 특히나 이제 뭔가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든가 거의 대부분은 이제 화이트닝에서 끝나는데 제일 신기한 건 프리티티스가 뭔가 눌러보니까 치아를 아예 바꿔버려요 근데 이게 좋긴 좋아 일일이 뭐 어차피 작업하다 보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그냥 갖다 붙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눈을 봅시다 아쉽게도 눈부분에는 그냥 밝히는 거 밖에 없어 요 그냥 뭐 위쪽에 페이스리저 여기 아이이 부분이 있으니까 눈에는 뭐 크게 뭐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건지 아 리서치 포이에도이 기능이 있긴 하죠 거긴 따로따로 되 있긴 한데 자 어쨌든 눈부분이 있고 메이크업 자 메이크업 같은 경우 다 따로따로도 가능해요 눈썹 이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몇 개가 없는데 나중에 좀더뭐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눈썹을 했는데 뭔가 좀 어색하다 그럴 때너마어한틀 약간 낮춰도 쓸만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적당선을 맞추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모양이고 뭔가 이 부분에 좀 색상이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 나는 이거 파란색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렇고 자 이번에는 속눈썹 속눈썹은 또 그저 그럭저럭 괜찮아요 이것도 아마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컨택트 렌즈죠 이 부분도 역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자연스러워요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 자 그리고 이제 볼터치 브러쉬 근데 볼터치도 색상이 좀 추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아 립스틱 아 립스틱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하는 질문이 있어요 좀 글로시한 입술을 만들고 싶다 근데 여기 메뉴가 있어 글로시가 세틴 매트 크림이 다 있습니다 매트하게 도할수 있고 이건 좀 이상하죠 뭐 내리면 되죠 글로시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가끔 가다보면 그 입술이 되게 건조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던거 있으면 뭐 편하게 쓸수 있겠죠 자 그리고 리쉐이핑 여기 이제 몸이죠 몸을 봅시다 자 리쉐이프 바디 AI로 해서 전체, 전체, 전체적으로 좀 얇게 가거나 두껍게 가거나 얼굴에는 적용이 안 돼요 얼굴은 따로 있으니까 하고 그냥 단순 얇게만 하는 것도 있어요 공간이 바뀌죠 뒤에 배경이 그리고 키이 부분은 굉장히 쓸만하지 않을까 키를 키울 수도 있고 머리도 작게 할 수도 있고 목도 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쪽보다 이쪽이 좀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빼고 오른쪽만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팔의 두께라던지 근데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게, 오른, 오른쪽은 되는데, 왼쪽은 안 돼, 지금. 가끔가다 이렇게 뭔가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팔이 접혀 있다거나 이런 인식을 못 하는 건가? 자, 그리고 가슴, 허리, 엉덩이까지. 그리고 다리만 따로 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골반이 같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럼 여기로 맞춰야지 뭐 다리만 길게 할 수도 있고 키가 있는데 다리만 또 따로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몸매가 약간 뭔가 이상하게 변했죠 이럴 때에는 리퀴 파일러 해줍니다 키는 똑같아요 대가로대가로로 대괄호. 여기 세기도 있고 이걸 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점은 컨트롤 영을 누르면 똑같이 피스 크린이 된다는 점이죠. 자 피네츠 같은 경우에는 아한 가지 안 좋은 거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커지지가 않아 마이너스는 작아지지 않고 마우스 휠은 지원하는데 그 부분은 지원 안 해요. 어쨌든 피네츠를 넣어서 약간 좀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어플라이를 하느냐, 캔슬을 하느냐 우선 하죠. 자, 몸매보정까지는 됐고 이 다음 메뉴 배경입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지저분하죠 여기서 솔리드 클린 백업 자동적으로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컬러 밴딩 같은 게 있다 컬러 밴딩도 지우는데 신기했던 점은 자, 뒤에 보시면 이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선 이걸로 지워요 그럼 밑에 깨끗해져요 근데 이런 부분이 남아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거 신기한 게이걸누르면 이것도 없어져 깨끗하죠 네. 그리고 배경을 좀더 원활하게 만드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지금 백그라운드 랜스먼트가 있죠 이렇게 okay. 이건 서서히 울리면 안 돼? 확걸리는걸 보여줘야겠어 확 바뀌죠? 이렇게 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호리에서 촬영을 했을 때 배경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뭐 투명? 그래지 어쨌든 이 부분도 뭐 추가를 뭐 기본적으로 해줘도 되긴 하겠지만 제 좋은 점은 그냥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음, 이건 너무 크네요 10메가 이상은 안 되네 그러면 이걸로 갑시다 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지 부분을 조절할 수도 있죠 확 들어가죠 웬만하면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까 자 그리고 어, 하늘 합성도 가능합니다 웬만한 뭐 요새 나오는 브랜드도 하늘 합성 웬만하다 가능하죠 자, 여기서 어,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이제 날이 흐려서 하늘이 없었다는 점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누가 못해 나도 하지 그냥도 돼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선 전체적인 씬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인물도 바꿔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나름대로 괜찮죠. 그리고 특히나 이때가 좀 약간 저녁 때가 가까웠었는데, 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좀 너무 세게 들어와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은 오퍼시티를 이렇게 낮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좌우 반전도 돼요. 세츄레이션을 바꿀 수도 있고 아까처럼 엣지 부분을 조절이 가능하고 색온도도 조절이 됩니다. 세츄레이션, 뭐 밝기, 하늘에 불러 도줄수 있는데 하늘 합성을 했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까먹는 부분이 불러 부분이죠. 분명히 뒤에 있기 때문에 멀 텐데 하늘 합성하게 되면은 어, 선명한 사진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여긴또 초점이 맞아. 건물은 초점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초점이 맞는 뭐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스카이 블러로 이런 식으로 블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게 되면 아까처럼 이상해 지겠죠 파란 부분은 아까 보니까 아 이렇게 슈먼만 줘도 되나? 여기는 괜찮은데 지금 여기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씬 자체에다가 주면 이걸 이제 조금씩 조절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능이 또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하늘 합성을 해봅시다. 어차피 지금 뭐 하늘이 있긴 한데. 그럼 이제 저녁 시간대로. 저녁 시간대로 하면 바뀌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씬에 넣게 되면 이 정도로 바뀝니다 대신 여기에는 리플렉션 아마운트가 있어요 하늘을 반사 시키는 거죠 물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밑에 블러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해볼까 자 어, 그리고 어, 아까 그 뭐냐 여기서 안 나오겠구나 리키를 여기서 했던가 응. 리키도 아여기서안 나오네 히스토리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이미 하고 나서 끈 이유라서 안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생깁니다 포토샵에도 히스토리가 있긴 한데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크롭입니다. 크롭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단순한 크롭이에요. 뭐, 앵글 조절이라든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뭐, 거의 포토샵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렇게, 고정을 한 사진들을, 여러 가지를 잡았을 때, 여러 개를 잡고, 아니면 컨트롤,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고,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갖다가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를 다 매기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우선 내가 작업을 해 놓은 기본적인 사진을 한 처음에 잡고 나머지를 같이 그러니까 포토샵의 싱크 기능이랑 같아요 이 부분에서 컨트롤 쉬프트 S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 싱크 내가 선택한 사진들의 싱크를 다 맞춰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아, 여기까지 이제 대체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 이 부분도 뭐 하늘합성은 간단하겠죠. 이런데 대해서 알아봤고, 어, 제가 뭐 이것저것 해 보기로는 여기서 불가능한 거는 이제 안경 반사 그리고 뭔가 좀더브러쉬라던가 그런 걸 사용해서 하는 이제 세밀한 작업 같은 거는 여기서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뭐 업데이트를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한 가지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단점으로 생각되는 점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지 뭔지잘 모르겠는데 어, 한 장씩 작업할 때마다 크레딧이라는게 소모가 됩니다 가입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은 다섯 개를 무료로 주는데 뭐 한마디로 샘플인 거죠 다섯 장까지는 공짜로 할수 있다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제 보여요. 기본은 다섯 개인데 저한테는 리뷰어라고몇개더 줘가지고. 음, 물론 뭐 이렇게 방금 한 것처럼 단순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데에는 소모가 되지 않아요. 대신 이제 내보내기를 할때 소모가 됩니다. 내보내기. 하지만 세팅, 뭐, 폴더. 아이고. 그냥 바탕화면에다 합시다. 바탕화면에다가 디폴트를 해서 최대. 얘는 14까지 되죠? RGB로 해서, 엑스포트. 응, 됐어요. 아, 폴더가 따로 생기네. 들어간 거 맞아?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아, 뭐, 어? 아, 폴에스 바가 있네요. 나가는 데좀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본데 내가 멈춘 거야? 아니네 오 나가는 데좀 시간이 걸리네요 아 어쨌든 뭐 예전에 작업했던 파일들도 뭐 히스토리가 남아 있는지 다시 불러와서 어, 비포에부터 확인이 가능하고 역시나 재수정도 가능합니다 다 됐죠 나가는 데좀 시간이 걸리네요 음. 다시 돌아가서 한번 껐다 켜볼게요 껐다가 다시 켭니다 작업했던 것들 있죠.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아까 작업했던 그대로가 남아 있어요. 히스토리도 남아 있습니다. 어, 어쨌든 뭐 같은 사진을 재수정하는데는 에뭐 크레딧가 소모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적혀있긴 한데 이 파일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또 다시 또 이제 크레딧가 소모가 된다고 해요. 다른 파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어 프로그램은 이제 구독 단위 형식으로 되어 있고 본인의 이제 남은 크레딧 확인은 여기서도 가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가능합니다 보기죠한개 썼죠 어,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뭐 제가 뭐 코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퍼뜨리면은 뭐산 사람한테 세일을 해주고 산 만큼 나한테 돈이 들어오고 뭐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참고냥 단지 홍보만 할 뿐입니다. 홍보해달라고 어 100개 아, 뭐 평생권이라고 줄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봐요. 아, 나는 뭔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이제 어디선가 뭔가를 받았다. 아, 치자가 불편해 보이니까 우선 바번 없어서. 어쨌든 뭐 프로페셔널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두 대까지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어 영상 업로드 하면서 그 영상 만들 때 어디선가 뭔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에 체크를 처음 해 봤습니다 저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신기하네요 아 행여나 뭐 뒷광고니 뭐니 말이 나올 일도 없겠지만 이건 앞광고입니다 홍보하는 영상이에요 어쨌든 프로페셔널 요금제는 아, 어, 요금제 가입자는 컴퓨터 두 대까지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어, 팀 단위로 하게 된다고 뭐 영업팀에 문의하면 뭐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돈을 더 내야겠죠. 어, 모 뭐든 다 그렇죠. 뭐 돈을 내고 편의성을 얻는 거지. 하지만 뭐 제가 문의는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두 대까지 쓰다가 뭐한 대를 더추가하고 쓰면은 나머지 한 대에서 뭐 로그아웃이 되고 뭐 포토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럭저럭 괜찮은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어, 아마도 웨딩이나 증명 쪽에서 좀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원물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안 좋은 점은 이제 전체가 다 먹는다는 점 이렇게 따로 선택을 꺼볼까 이거를 아끌 수가 없네 지정은 가능한데 끌 수가 없어요. 음. 어쨌든, 뭐, 웨딩이랑 증명 쪽에서 유용하게 좀쓸수 있지 않을까. 어, 차세대 뭔가가 진짜 등장을 한 건지, 뭔지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셔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게 되면은 데모가 아니라 그냥 실제 이 프로그램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뭐 제한이 걸려 있고 뭐 돈을 내야지 풀어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다섯 개의 크레딧이 주어지고, 어, 구매 판단 기준이 설만한 결과물에 다섯 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보셨지만, 세이브가 좀 느립니다. 어, 그리고 뭐, 역시나, 이제, 단순 편집은, 크레딧 소모 안 하니까, 그냥, 뭐, 보는 용도로는, 이제 무제한으로도 가능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해놓고서, 딴 사람이 뭐, 캡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 그게 뜹니다. 워터마크가 떠요 네, 보이죠? 자 어쨌든 뭐 이거 한번 뭐 뭐야 익스포트 하면 없어진 상태로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볼 때는 그냥 계속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거를 <웃음> 이렇게 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어? 괜찮은데? 캡처했을까? 그리고 뭐 이거 지워서 쓰는 사람도 있겠죠. 어, 쨌든뭐 역시나 구매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뭐 마음에 들면 구매하는 거고. 별론데? 그럼 안 사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